아 어, 아! 어, 어. 어, 결전의 송단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 바로 게임 끝. 31 31, 7 오케이 한번 열었다. 달러만 나오지 마라. 안녕 <웃음> 이우야 여러분 다 이리 오세요. <웃음> 우리 진짜해. 모두 참여의 시간을 가집시다. 찌른데. <웃음> 우리 지금 아, 너무 아, 거짓말에 찌들어가지고 남을 헛입고 어, 기만하고 빌려. 우리 이대로 왜 풀동부 분열합니다. 뭐, 이, 아무도 봅니다. 요 뭐, 이제. 코파이 언제 들어와요? 코파이 언제 들어와요? 코파이 언제 들어나요 평소에는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어, 쟤 박수 친다 쟤야. 하 비치고 아니야, 뭐. m a m a m 습니다 아니, 미친 거아니어버렸는데 오! 하하다하하 너 죽는 거 옆에서 직관했는데개웃김 <웃음> 아, 안녕하세요. 네, 누구의 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이에요. 뭐 <웃음> 무서워. 아, 내 대가리 보시보... 아니 고 고로케스. 고로케스. 고로케스. 고로아스 고로케스. 아니 케 고로케스. 고로케스. 고 와 엄마 진짜 인기 진짜. 아 사람 죽겠다. 무슨 <웃음> 그 맛이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엄마, 겁이 너무해. 빨리 올라 오지 마. 아, 유 자, 자, 자, 자. 여기 여기서 필라프스 중이신데. 엉덩이, <웃음> 엉덩이. 아, 나 들어갈 준비하잖아. 봐봐. 안다. 예. 아, 가자아니 나도 어떻게 타이리 그러냐. 어, 갑자기 무빙 아, 아, 아, 머리 좀, 머리 좀, 머리 좀, 아, 그냥 떨어지겠다. 씨, 나도 머리 좀, 머리 좀, 머리 좀, 머아 머리 좀, 아니 머리 비밀밀 아무 말도 안하고 이 악물고 당기는 거봐 이거 봐 이거 봐 미친 거다 못할 거 같아 나 못할 거 같아 아 곱다 해줄게 이런... 곱다 아니 야이 선지 없장에 올려주세요 과장에 아 무거워 됐어 됐어 됐어 아 됐다 아이엠 맘맘 어른네 특정 글자를 포함시킨 잠깐. 단어로 이으면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미션으로 갈게요 미션이 왼쪽에 있네. 왼쪽? 어디? 이? 미션 삼삼. 라이브 밖에 없는데요? 어? 현 뭐야? 현? 현샤이샤이샤이아 <웃음> 내가 천문야는데 멍청했네. 현이. 난 멍청이야. 나, 나 뭐냐. 아이고, 나. 다 죽어버려. 아이씨. 다 죽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미친 거 아니야? 다 아, 죽어. 아, 냐오오 와. <웃음> <웃음>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서 아이, 화나네. 몇판하는요제꼴 맞죠? 무빙? 이짜 <목소리> 마지막에 <목소리> 있어요. 뭐야, 이거 뭐랬는는뭐 <목소리> <지금 뭐야? 지금 목소리> <중간에 좀> 봐봐. 너민사어 <목소리> 아, 뭐, 어이없네, 진짜. 방금 뭐야? <목소리> 게임이 <개 목소리> 없다 하네, 지금. <목소리> 누가 지금 품의파티한테돈 줬어요, 지금. <목소리> 어이없 <없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웃겨. 매야 무서워. 하지 안녕하세요 아, 빚 아, 빚어버렸어. 아, 빚어버렸어. 아, 아, 빚어버렸어. 아, 빚어버렸어. 아, 빚 아, 빚어 아, 아, 아, 그지야 어디야, 지아,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나 이거 길 몰라 i 라가 b a h b u l h b u l l e c up, 가! i c k 가, 뭐 이거 이 어디 가 그만, 지 간다 이지지지면 지자, 면 그만 자지 지자, 지 지자, 지 지자, 지자, 지김지호 지자, 지 m 지 m 지자, 지자, 지자, 지자, 지 아니 진짜 진짜 빡빡이는 너잖아 아니 어차피 감자 무제한인데 하나씩 찔러 보던 거 이거 어디 아, 갔어? 아니 찌르고 거? 있는데 찌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맞아요 그럼 <웃음> 그것들은 아니고 있잖아. 다른 거겠지 <웃음> 아니 그러면은 여기가 없는 건데 아니 닭이 그 범위 내라고 알려주잖아 <웃음> 근데 나의 엄청난 어 공격에도 아무도 <웃음> <웃음> 아파하지 않는 거야 어 여기 있다 너무나 너지? 너잖아 아 의미구나. 알겠다 어. 눈사람이 날 가렸어 너 나와봐 나와보라고 난얘얘 예, <웃음> 찰거야 얘얘 말이야 아니 예. 어째지 이도 예. 잡지를 못해 아니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못하네 <웃음> 아니 가려서 안 되잖아 아, 아니, 아. 아니 앞에 있는 내 눈사람이 내 앞에서 1분소한거 싫어해? 내 앞에서 눈사람이 가려져가지고 내가 아무리 감자를 던져도 맞질 않더라구요 그소리 당신 나만 피하고 다때렸어 <웃음> 아, 승리야! <진짜야. 웃음> <웃음> <말고> 다 때려 으으, 이야... 당장 만원 내놓으래요 금사! 어, 뭐야? 이게 뭔데? 와, 남낸다 뭐야? 아니, 난안 보이는데 어... 아, 왼쪽에 어, 안 있잖아, 왼쪽! 멋있다. 아, 가야! 저 가... 침. 아... 뭐야, 어. 장난해? <웃음> 네, 장난. <웃음> 오... 습관... <웃음> 습 <진짜> 뭔데? <웃음> 그냥 갖다 붙이네, 그냥. <웃음> 기분 말이 되게 은이리고아가맘마메야다 기다려 줄게. 와. 여기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 <웃음> 응? 와, 골붙 찬스 가진요골붙채 말고. <웃음> 어, 잠깐만. <웃음> <웃음> <웃음> <광당이>. <웃음> 아 잠깐만. 빨리 와. 엉덩이. 빨리 와. 아 소닉 블록 이 나와요. 으으. 아 뭐야? 나만야 너무 이원시 거리는 거 봐. <Hajar> 아, 와와와와와... 유 와, 와, 와. <õlegeJI> 나도 보러 싶고 했네. 유 아유... 뭐지? 에임이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거지? 제가 네. 도끼했구나. 쉽지 않아요. 쉽지, <웃음> 쉽지 않아요, 그거. 도끼로밖에 못 죽여요? 아니요, 그 평타 때릴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그다음에.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난. 어디야? 어디야? 먼저 손 떼는 사람이 바보. 뭔 소리야 그게? <웃음> 얼척이가 없네. 좋아, 난 바보가 됐어 아! <웃음> 먼저 우와. 손 떼는 사람 바보. 아, 그래서 아무도 안 떼고 있었던 건가? <웃음> 바보되이 <되게> 찜었어. <웃음> I am 만만. 빡빡아 한 번만 더. 누가 오고? 여기 있다. 자 여기서 또 일분 일분 소비할 예정. <웃음> <웃음> 자 어딨어? 어딨냐! 아, 어디있을까나 진짜 지금 잘못 말나 아, 진짜 하는구나. 얘 대박이다. 그거 빼고 다 <웃음> 때려. 진짜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때리셨는데. 어마, 아까 어? 또... 어? 고른 캐가 아! 저렇게 아야. 티를 내줘야 아야. 돼? 그래도 못해. 뭐지? 티를 아. 냈는 애도 못해. 뭐지? 뭐지?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얘 사람이냐? <웃음> 웃기? <오렸는데>. 웃기 웃기 웃기 <웃음> 웃기. 세상에. 아 <아유>, 너무 신기해. <웃음> 아 그만 먹여. <웃음> 아 뭐야 이거 웃는 소리 뭐야 이거 아 진짜 레전드네 이거? <웃음> 아니, 이거 얘들아 아, 이게 어떻게 된거니 여긴냐? 여긴냐? 여긴냐? 늘어진 장인응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나 <웃음> 아, 아, 아, 알지 <웃음> 어 뭐야 진짜 <웃음> <웃음> 라바 될거 같아서 개꼴 받는다 <웃음> 바깥마카 <웃음> 바깥하나 나 속마 바깥하나 바아가는 곳이? 한 번만 노래 노 부르지 말고 빨리 찾기나 해 <웃음>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네, 어딨니 여긴 아니야 그럼 어딘데 저쪽이야 저쪽 <웃음> 저쪽이 어딘데 아까 우리 아싸을 <웃음> 없어졌지 와? 아, 아 불쌍해. 놓쳤어 <웃음> 놓쳤잖아 전인가? 아유.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니까 뭐가 빠지고 아, 뭐. 들어간 거지?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도누도냐 궁금하다. 도 나도 <웃음> 여러분 제 말에 그렇게 진실성이 안 느껴져요? 아니 에에... 느껴졌는데 갈렸어 호봄이랑 새벽중에 갈렸어 아까는 어한 명을 음 네? 한 명을 확실히 아가지고 죽여 했어야 됐는데 내 라고 한 사람은 뭐가 돼? 슬프다난 늦게 가냐고 엄청 어려워요 과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야 미쳤어! <웃음> 아니, 원정늑도만남고 어? 저... 지금 변한 늑대만 남아있는 거야. 늑대만 남아있는 거야. 늑대만 남아있는 거야. 늑야 늑대만 남아있는 거많아아